<목소리도> 나유준 유준태! 너에게 당한 나쁨을 그때 그 조절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널 꺾어주마! 준태! 널 이겨주마! 달려라, 아니야 이제 또 다른 싸움이야 두 번은 질수 없어! 니 구독하니 너와 나는 꼭 이겨야 해!! 꼭! <목소리> 절대로 질수 없다! <목소리> 새로운 시작을 향해! 출발~~!!! <목소리> 출발해 하니야! <하녀>! 가라! <목소리> <따라>! 패배자야품을 <목소리> 맛보지 않으려면 연습뿐이야!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자! <목소리> 하나! 아, <토> <목소리> 아, 아 셋! 떴다 떴다 비행기 구독유 좋아요 <웃음> 반가워요, 나 한이 아빠 한이 아빠 선생님! <웃음> 아, 느낌표 오, 지혜! 건강히 잘 돌아오셨네요 <웃음> <웃음> 잘 있었어? 하트, 하트 <웃음> 이렇게 만나도 괜찮아? 지혜같은 유명인이 나같은 사람 때문에 나쁜 소문이라고 하면 어쩌고 <웃음> 이미 나버린 소문인데요, 뭘또 그런 소문이라면 얼마든지 좋아요 <웃음> 그런데... 한인? 쩜점점 아, 아, 참 그렇지! 지금은 학교에 있을 시간이지? 그곳에서 배달된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그 녀석 때문에 부랴부랴 잠시 온 거예요